안녕하세요 밥과 술을 사랑하는 밥술 한 잔입니다 오늘은 어죽으로 너무 유명하다는 곳이 있다고 해서 천안까지 가봤는데요 어죽이란 생선과 밥을 갈아서 팔팔 끓인 음식이라고 알고 있어요 겉모습은 처음에 어? 이거 뭐야? 하는 그런 첫 느낌과는 달리 속을 보니 뭔가 꽉차 있었습니다 어죽이라 해서 생선 냄새가 날줄 알았는데 전혀 비린내가 없었어요 생선 냄새 없는 매운탕 냄새가 났다고나 할까요? 그리고 기본 찬으로 나오는 대파 김치는 이 집의 명물입니다. 그저 평범한 대파 김치 같은데 이것 때문에 오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포장 판매도 한다고 합니다. 먹어보면 이해가 되는데요. 일반 파김치보다 알싸한 맛이 적고 새콤한 편입니다. 어죽은 또 보기와는 달리 살짝 달짝지근해서 잘 어울리는데요. 대박 먹어봐. 진짜 먹어봐. 어죽은 국수요인지 죽인지 헷갈리는 비주얼입니다. 쌀을 넣은 흔적은 안보이고 소면으로만 가득 차있어요. 왠지 좀 낚인 것 같은 기분이 들지만 아무튼 양은 푸짐해서 뿌듯했답니다. 다 먹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양이 엄청난데요. 면에 걸쭉한 국물이 빨려 올라오는데 생선의 고소한 향도 함께 올라와서 아주 풍미가 장렬입니다. 어지게 들어간 생선은 보양식으로도 좋은 붕어와 장어. 내 평생 붕어를 먹을 줄이야. 찹쌀밥이 살짝 보이고 깻잎도 보이는데요. 깻잎은 생선 냄새를 잡기 위한 것과 깔끔한 뒷맛을 남기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았어요. 붕어가 냄새잡기 어렵다고 하는데 정말 신기하게 비린내가 없습니다. 오히려 생선을 못먹는 사람도 먹을 수 있을 정도였어요. 추어탕과 좀 비슷한 느낌이라고 하면 맞을까요? 산초가루가 들어가면 비슷한 맛이 날것 같기도 한데 이건 들깨가루라고요. 안 넣으면 추어탕보다 깔끔하고 고소한 맛이 더 진해집니다. 게다가 달짝지근하고 칼칼해서 계속 구미를 당깁니다. 혓바닥과 입천장이 난장판이 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쉬지 않고 먹고 있습니다. 먹는 내내 땀이 나고 힘이 나는 듯한 느낌도 착각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평일 오후이고 코로나 2단계인데도 손님이 쉬지 않고 들어오는 게 이해가 됐어요. 에이 먹다가 갑자기 마스크를 착용하냐고요 반찬 리필은 셀프인데요. 밥 먹는 순간 빼고 반찬 리필할 때도 무조건 마스크 쓰고 조심해야겠죠. 평생 먹을 대파김치 여기서 다 먹는 것 같아요 어죽이 조금씩 식을수록 달달한 맛이 더 깊어져서 대파김치를 더욱 찾게 되는데요 그에 반해서 살짝 물릴 수도 있습니다 그때쯤 밥알이 등장하는데요 그리고 용량 초과에 도달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 국수를 조금 덜어서 시작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국물까지 다 먹어야 장어와 붕어를 다 먹는 거니까 국수로 배 채우지 말것 그럼 국수를 조금만 넣어달라고 하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곳은 주는대로 먹어야 되고 남는건 포장도 안됩니다. 이곳의 룰이에요. 보양한다 생각하고 과식을 즐겨야 하는 곳이랄까요? 다행히 국수보다 밥이 더 맛있습니다. 밥알이 한참 진한 국물에 배어있어서인지 더 깊고 풍부한 맛이 느껴졌는데요. 한참을 먹었는데도 아직 뜨거운 건 죽이라서 가능하겠죠? 이 정도라면 포장을 해가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부모님이 생각난다면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까지 포장판매도 한다고 하니까 참고 바랄게요! 게다. 거리가 멀면 국수를 따로 포장도 해주시는데요. 2인분치고는 너무 많이 넣어주셨어요. 아유, 이러니 배가 터지지. 대파김치도 따로 챙겨주시는 센스가 아주 돋보입니다. 잔뜩 넣어주셨네요. 부족하지는 않겠어요. 주님 이미 끓여진 상태고 양은 엄청났습니다. 이게 2인분 양이에요. 주말에는 대기손님이 엄청 많은가봐요. 대기실도 따로 마련되어 있었고요 브레이크 타임도 있고 주차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 바랄게요. 재밌게 보셨다면 돈 주고도 못사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이만 안녕!